이번 시간에는 연필 T 스티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탭을 클릭해 주시고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흰색 카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해서 너비를 160, 높이를 10으로 하겠습니다. 선 탭을 클릭해주시고, 선 색을 지정해주겠습니다. 선은 이중선이기 때문에 종류를 클릭해서, 이중 실선을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 모서리 국류에서 둥근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채우기에서 색채우기 덥슴을 선택하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채우리 선이 굵게 보이면 더블 클릭해서 선 탭에서 글귀를 조금 줄여 주시면 됩니다. 0 5 5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이제 여기 안에 글자를 쓸 건데 글자를 쓸 때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입력에서 가로 글상자를 하셔도 됩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입력에 가로글 상자를 누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브레그드 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흰색 하살표가 나오면 더블클릭해서 선에서 종류를 선 어툼 해주시고 설정, 글꼴을 변경하기 위해서 눈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모양이 하이자 모양이 되면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꼴에서 클릭해서 양이라고 적어주시고 양재벨라체의 햄을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3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입력 그리기 마당에서 캐릭터 종목를 선택해주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으로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래드 그리마다 그림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택이 다 되었다면 상단에 도형을 선택하시고 객체 선택을 눌러서 크게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모두 선택이 됐죠?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도 되지만 나중에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개체 묶기를 하겠습니다. 개체 묶기, 실행을 눌러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눌러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좌우로 움직여도 정확하게 아래로 복사가 되죠. 마우스를 먼저 누으시고 다시 Ctrl-Shift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맺어 놓으시고, 다시 Ctrl-Shift를 누른 채로 다시 아래로 드래그. 마우스를 던져 놓겠습니다. 이제 위아래 간격이 일정하지 않죠? 이때, 한 방에 도형에서 개체 선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그를 크게 해주시고 맞춤해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누르시면 간격을 동일하게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개체 묶기를 해야만 간격을 동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만 씌워주시면 되겠죠. 블럭을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개체 클기 그림만 클릭을 해서, 클릭, 클릭, 그림을 선택하시고, 클릭. 그림을 모두 지워주시고,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나간에서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의 위치는 키보드의 방향키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원피스 스티커를 인쇄하고 싶다면, 상단에 인쇄를 누르시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